여러분 안녕하세요. Hi, e v e r 박세영 프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잡냐면 정말 간단해요. 자 연습할 때 그냥 어 골프장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도 되는데 오늘은 하체 턴, 골반 턴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자 대부분 골반 턴 화체턴 뭐 체중이동을 해보시라고 하면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려 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너무나 단연한 건데 너무나 단연해서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동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관절이 접힌 상태에서 하체 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거의 모든 분들이 골프를 치신다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리가 다 풀리면서 돌려라 라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관절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떨어졌을 때 무릎 안구 뿌리고 이렇게 그 접히는 곳이 고관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고관절이 접혀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돌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신데 아마 이거 두개다안 되고 있는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 고관절이란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이렇게 접히는 곳 이게 고관절이거든요 이렇게 의자에 앉았을 때체 늘어놓고 이게 고관절이 접힌 상태예요 지금 근데 하체를 돌릴 때는 대부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스윙을 할때이 상태에서 스윙을 할때 왼쪽 특히 백스윙을 할때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백스윙을 할때이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면서 여기가 풀리고 있는지 한 번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운스윙 때 얘가 풀리면 대칭 운동이기 때문에 오른쪽 고관절이 풀리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시킬 거예요. 프로들이. 왜 저는 시켜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이렇게 대서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게끔 한번 스윙을 해봐라 했는데 해도 해도 자꾸 떨어진다 안 떨어지게 하려면 자꾸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렇게 다리도 펴지고 몸도 이렇게 약간 펴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올 건데 돌릴 때 접혀 있던 고관절이 어드레스에서 접혀 있던 고관절이 풀려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잡냐면 정말 간단해요 자 연습하실 때 그냥 어 골프장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편하게 앉아보실게요. 제가 이쪽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먼저 앉아보실게요. 여기서 엉덩이를 오른쪽의 엉덩이를 돌리면서 왼쪽은 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엉덩이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고관절이 접혀 있는 걸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왼쪽 엉덩이는 왼쪽 엉덩이에 앉아있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스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돌리면 아마 왼쪽 엉덩이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형상을 좀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옆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 엉덩이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형상이 아마 대부분의 아마추어의 최고 큰 잘못이지 않나 싶어요. 얘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다리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이 상태에서 계속 앉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고관절 얘는 밀고 앉아 있죠? 여기는 힙이 열려줘야 돼요. 힙이 열어줘야지 내가 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연습하는 방법. 앉아 있어서 누르고 오른쪽으로 계속 누르고 오른쪽으로 앉아 있는지, 왼쪽 다리가. 오른쪽 갔을 때도 왼쪽 다리가 앉아 있는지, 오른쪽 갔을 때도 오른쪽 엉덩이가 앉아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정말 쉽죠? 이런 느낌으로 힙턴이 이루어져야지 절대로 이렇게 앞쪽으로 쭉쭉 밀어주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good day. e